사람들이 워낙 그래 전덕들이니까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제사하는 것보다 이번 기획은 저의 제자들 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제자를 떠나서 저하고 동료가 됐거든요. 그들이 하는 거라서 더 가슴 설레고 우편으로는 어제 밤을 못 잤어요. 과연 이소재이 음. 음. 친구보다도 저와 같이 20년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넘어치게 나왔으면 영사 아니에요? 영사 네, 준비한다고 좀 잠을 좀 잤습니다 <웃음> 한국적인 옷에 네. 어, 동양적인 아, 이미지를 네. 따서 올리는 거리거든요 아, 앞쪽에는 아, 약간 개구 하는 네. 스타일로. 네. 아, 네. 몇달 전부터 좀있어요 네. 지금 먼저 할희들이 북한이라는 네. 브랜드거든요. 네. 오리엔트 브랜드가 있어요. 네. 네, 그럼요.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느낌을 봐야 되니까 머리또 네. 생각하는 게 이제 스타일 메시 어떻게 나오는 지낌 봐야 되니까 하나 하고 하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민 팀이든 제작업이든 네, 최선을 다해서 스타일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민 팀이니까요. 네. 오늘 컨셉은 믹스앤매치여가지고 약간 도시의 차가운 느낌을 감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는구나.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는 거요 가서 가온이랑은 좀 본지도 좀 되긴 했지만 즐거운 그 시간을 갖게끔 좀 회피한 느낌이 들면 제 작품을 잘 찍어주겠죠? 찍어가아 <웃음> 신나야지 우리 가온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가온아 우리 열심히 잘 뛰어보자 어린이집 나오는 괜찮은데요 어떻게 들어주막뭐 들어. 들어도 되지가 하게다 응? 그래 차별하는 거 다리가 힘들더라고알았지 오케이 그게 빨리 들어가 나쁘지 않아요 동생은 아. 좀더정령끼리 하면 하려고 하아버선생도은 이렇게 i dick dance i s dick dance i dick dance i s dick dance Yeah You can see that look in my eye Ain't gonna stop anytime soon Wrote a whole new book while I cry Me and my team all flowers set to bloom Can't stop till we reach the sky We the type to lay on the clouds Sing to the moon meet the sun real soon Our thunder about to bloom Dancing With lightning a l i g h t e s And l i strikes. 아시아 트렌드 센터. 아시아 트렌드 센터. 아시아 트렌드 터 오민크레이브 팀. 파이팅.